하, 안녕하세요 미오입니다 미용인에서 유튜버로 탈바꿈한지 언 3개월차 미용하는 모습이 그러셨는지 이번에 오우르트에서 왁스를 협찬으로 보내주셨는데 안 그래도 요새 너무 후지근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었 그래서 맹큼받아가지고 미용인과 유튜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재밌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릴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봄이 됐잖아요 순천에 듬성듬성 이렇게 좀 벚꽃들도 피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로 좀 기똥차게 타면서 땀도 나고 세팅력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보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순차 자전거 여행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때 유튜브에서 영상 받았던 건데 와... 이분이 광고 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존잘이더라고요자 이렇게 새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클레이 포마드, 포마드용 포마드 왁스고 이거는 컬크림 하마에 썼을 때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매트 왁스 약간 매트가 약간 조금 건조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니까 지금 왁스가 이렇게 세 개가 왔는데 고정력으로 치면은 매트 왁스 그리고 포마드 왁스 이렇게 컬크림 매트 왁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제일 세팅력이 강하고 중간 그리고 세팅력이 거의 없는 거 이제 이 매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세팅력하고 매트한 질감으로 광택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거 그리고 비건 클레이 포마드 왁스는 그 포마드 특유의 그 유연한 세팅력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광택 그 여기 포마드에 있었을 때 조금 윤기나는 그거 그런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주는 거고 이런 비건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마한 사람들 어, 남자든 여자든 어, 파마하고 나서 헤어에 영향을 공급하고 부수수한 그 모발에 볼륨 있게 정돈하면서 펄도 살려주는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왁스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일반적으로 어, 출근 전에 잠깐 가볍게 쓸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개 같은 경우엔 진짜 어난 오늘 데이트다 어, 그러면 이거 두개 써야 돼요 가장 세팅력이 높은 것부터 이 매트 왁스 매트 왁스 여기 보면은 홀드가 플러스가 세 개예요 음 그만큼 이제 뭐 세팅력이 좋다는 거겠죠 내추럴 헤어 스타일링 식물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거의 무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약간. 약간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왁스 응. 음.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냄새는 진짜 거의 없고 그냥 뭐 핸드크림 같은 느낌? 자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강력한 포마드 클레이 포마드 왁스 약간 조금 아까 그 매트 왁스보다는 조금 더 기름기 있는 것 같다? 약간 조금 더 부드럽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거는 조금 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게 더 좋은 것같아 오히려 머리에 발라가지고 광택까지 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유분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크림 음이건 냄새가 거의 없어요 이건 진짜 거의 그냥 핸드크림 같은데 이렇게 바르니까 뭔가 거의 다 스며들었어요 벌써 오르트라는 제품을 처음 들어봤어요 국내 최초로 비건 인증을 획득하고 식물성 원료로만 개발된 비건 그루밍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28가지 식물 추출물을 통해서 두피피지와 각질 케어에 도움을 주고 식물성 오일 성분으로 건조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왁스인데 모발까지 건강하게 해준다 와 되게 좋은 것 같아 보통 이거 샴푸할 때이 왁스 잔여물이 많이 남아 가지고 왁스는 잘안 썼는데 그런 단점까지 개선해 가지고 손과 모발에 잔여물 없이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후지근하게 이렇게 입고 나왔느냐 이제 이런 왁스 같은 거를 바를 때 세팅력도 좋아야 되지만 볼륨감도 계속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륨감이 계속 죽는다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이 샴푸 안 하고 왁스 발랐었을 때 모발이 진짜 너무 쎘었을 때 그리고 왁스를 잘못 선택했었을 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를 좀 잘못해 줬었을 때 약간 그 정도?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딱 봐도 머리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머리에 있는 그 유분기 때문에 머리가 처져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도 세팅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 한번 세팅 한번 해보러 머리도 깎고 얼굴도 씻고 양치도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머리 샴푸를 하고 왔는데 어 샴푸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왁스나 뭐 이제 컬링크림 이제 그거 바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너무 무겁지는 않고 조금 데일리로 약간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약간 왁스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크림을 바르시면 되는데 이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가 모발이 좀 젖어 있었을 때 그때 조금 발라가지고 드라이 하시고 어 그래도 조금 윤기가 부족한 것 같다 했었을 때 조금 추가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저는 오늘 컬크림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약간 고정력을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클레이 포마드 보다는 오늘 매트 왁스를 써 가지고 얼마나 그 고정력이 좋은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형은 약간 조금 길고 약간 조금 각졌고 그래서 저는 머리 올린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여기서 꿀팁 머리를 올린다 그러더라도 올리면서 말리면 안 되고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 주셔야지 볼륨감이 앞에 형성이 돼요 모든 모발은 다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데 내린 다음에 올려야지 볼륨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꿀팁입니다 저는 모발에 힘이 없고 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살짝 줄 거예요 그냥 웨이브만 이렇게 딱안 시컬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포인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거 포인트 하나만 해줘도 좋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매트 왁스 요 정도? 왁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막 머리를 고정해 주고 막 이런 거는 스프레이까지 같이 써야지 또 세팅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센 사람들은 손바닥에 골고루 이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두피 쪽은 될수 있으면 안 닿게 하는 게 좋긴 해요 아무리 식물성이라도 여기는 포마드식으로 넘겨줄거고 이쪽은 뒤로 넘겨주지만 앞부분은 약간 조금 가해 스타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할거예요 약간 저처럼 얼굴이 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을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얼굴이 더 길어보이니까 살짝 뭐라 그래되지 약간 눌러주고 이 부분을 좀 각지게 해주는 확실히 세팅력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굳었어요 세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매트 왁스보다는 포마드 왁스로 해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에 잔여물이 안 남아가지고 되게 좋은데 그쵸? 엄청 깔끔하죠? 그리고 뭐 발리는 질감?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진짜 매트 왁스 느낌? 근데 좋은 거는 확실히 손에 잔여물이 지금 안 남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응. 그게 제일 거슬렸거든 와,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순천역, 그 옆에 보면 동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안 폈는데, 여기는 날씨가 따뜻한가, 살짝살짝 피고 있네요. 우와, 이쁘다. 아 나도 나이가 들었나? 이런 게 이쁠 라인네 이제. 지금 자전거 찾으러 가는 길에, 바람이 살짝살짝 불고 있는데, 머리가 흩날리지 않은 거 보니까, 확실히 고정력? 세팅력? 어, 무게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 강아지다. 안녕. Hey baby. Hello. 나 따라올 거야? <웃음> 잘했어.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왔나? <웃음> 여기 순천 드라마 촬영장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여 가능한 그 자전거 자체가 이 근처에가 없어요. 아, 그래 가지고 자전거는 우선 못할것 같고 우선 조금 뛰기라도 한번 해볼게요. 뛰면 은 어차피 그래도 또땀 나니까. 아, 겨우겨우 벚꽃 이제 꽃봉오리 열리는 거 여기 찾아왔는데 여기 보이죠? 이제 슬금슬금 이제 기어 나오는 거. 예.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 나무들 이건 아직 꽃봉오리 까지 안열렸는데 여기는 또 꽃봉오리가 열렸고 저쪽 반대편은 또 벚꽃이 아예 다 폈어요 저기 보이죠 하얀거 여기 한 블록 차이로 온도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돼있나 여기가 더 따뜻한가 보다 아 뛰어야지 <웃음> 이제. 서 고생하는 컨텐츠. 자, 후! 벚꽃. 와, 벚꽃 보여요? 와, 와. 여기서부터 저기 앞까지 다 벚꽃 천지. 봐봐. 와, 그 신기하죠? 여기 라인은 다 벚꽃인데 저기 라인은 벚꽃이 하나도 없어 벚꽃 봤으니까 하... 드라마 촬영장 여기 순천에 오시면은 보통 순천만 정원박람회 뭐 그런 데거나 아니면은 여기 드라마 촬영장 이런 데 많이 오거든요 완전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그런 걸 많이 찍었었어요 제빵한 김탁구부터 해가지고 어, 허삼관 어. 그리고 강남 등등등등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해래가지고 약간 여기에서 막그 옛날 교복 같은 거 입고 뭐 연인들이랑 데이트나 부모님들 뭐 옛날 교복 입혀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드라마 세트장을 여기다 그냥 갖다 놓은 거니까 그냥 사진 촬영하기는 되게 좋다 약간 그런 아 이것도 몰랐네 여기가 5시까지 입장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6시까지 어. 아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구나 안 갖고 왔는데 신분증 카드도 없는데 계좌이체 되려나 저 순천 시민이긴 한데 그 카드도 안 갖고 오고 신분증도 안 갖고 왔는데 혹시 계좌 이체 될까요? 어, 결제를 계좌 이체 네. 어... 근데 계좌 이체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계좌 이체는 안 돼요? 아 계좌 이체가 안 돼요? 네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카드랑 갖고 왔어. 열어주세요. 어. 7년만에 만나는 형님을 보러 진주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웃음> 여기 찾을때가 천지인데 이놈새끼가 꼭진걸어가잖아 아니 저기 위치는 저기로 알려줬어요 아니 유목로찍어줬는데 인마 아, 아, 아 오랜만이다 해피 대형님. 뉴욕 <웃음> 잘 지내셨어요 형님 아, 전라도 <웃음> 냄새 전라도 냄새 나네 아, <웃음> 경상도 냄새 나네 아, <웃음> 이런거 들고 댕기다언제까지 왠지 카메라 들고 다닐라고 야 카메라 아깝다 형 줘라 그냥 형이 찍을게 오늘 왜 다운돼 제가 원기기 둘다 담배 피러 간 사이에 머리를 한번 보니까 어, 아직도 고정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볼륨감도 조금 많이 살아있고 음. 아직 세팅력이 어, 아주 좋아요 음. 지금 왁스 바른지 한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불편한 건 없습니다 땀이 나도 막 볼륨이 꺼지거나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연대 가야 될거 같은데? 어? 같은데? 연대 가야 될것 같은데 연대 김밥 24시 <웃음> <웃음> 어쨌든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고 가라. 조심히 왔다 수청에서 보자고 그래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고 치지 말고 내일 봐요? 저들이 맞지 마세요 <웃음> <그렇게 웃음> 내일 봐요? 어, 어. 조심히 들어가 수고세요 어. 어! 후쿠오카요 오늘 네, 후쿠오카 탑승구 9번 6시 30분 탑승합니다 네이쪽합니다 어, 아, 그리고 이거 왁스 발랐던 거 제품은 어디서 구입하냐면 올리브영이나 나이스웨더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나이스웨더 방문해 가지고 구입하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안녕 다음 일본 영상에서 봐요